오, 와, 남다. 와, 와, 와 엄청 커져. 아줌마 빨리. 기다리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<이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서비스. 현찰 안 받아. 계좌 입금해. 여기 넣었어요. 오케이, 어아개 잘하네? 경력이 조금 있어요. 와 여기 계좌 이체해주세요. 음, 맛있다. 아니 이거 진짜 매력 많네. 잡아라! <웃음> 야, <웃음> 야 <웃음> 가자! 얘들은 잡아! 아, 이럴 때, 이럴 때. 그거, 그거, 이럴 때! 그래! 어? 아니야! <웃음> 야! 오. 잡아라! <웃음> 잡아라! 아, <웃음> 너네네. <웃음>